저의 텐션이 조금 올라갈 것 같은 바로 짜잔! 마켓컬리 추천템 영상인데요. 일부러 약간 보라색으로 컬리답게 좀 깔맞춤해서 입어봤고요. 근데 확실히 요즘에 PT를 받으면서 어깨 운동, 팔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좀 말렸던 어깨가 일자로 약간 퍼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음 아무튼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벌써 3개월 차에 접어드었는데 다이어트를 하면은 식단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다들 아실 것 같고 또 이게 똑똑 그리고 맛있게 꾸준히 해야지 그 식단이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컬리에서 정말 다양한 다이어트 관련된 음식 좀 체중 감량,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을 만한 제품들을 정말 많이 먹어보고 엄선해서 가지고 온좀 맛있는 제품들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첫 번째 제품은 짠! 바로 고우너 다이어트의 도시락인데요. 자 여기 제품을 종류별로 하나씩 다 먹어보고 제일 맛있었던 거두 가지를 골라봤어요. 우선 이거 린베이커 소시지 앤 렌틸 콩 고구마밥 이거는 떡갈비와 현미 영양밥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입맛은 이두 개가 가장 잘 맞더라고요. 왜 우리 그런 날 있잖아요. 음식을 어, 하기 싫어. 너무 귀찮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냥 이렇게 전자렌지에 띡. 그냥 대충 먹고 싶은 날. 맛은 있으면서 영양은 조금 균형 잡힌 그런 음식을 먹고 싶다 할 완전 제격인 제품이에요. 무엇보다 가격이 정말 착한 편이에요. 우선 이거는 조금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을 드리자면 마켓컬리에서 단품 하나는 5,000원이었나 뭐 5,500원 요 사이거든요. 근데 이게 웹사이트, 이 고원 나다야드 웹사이트 에 가면 이게 묶음으로 해서 10개에 막 3만 전 후반대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따지고 보면낱개로는 한 3,000원대 되는 도시락인 거죠. 그러니까 가격도 너무 착한데 진짜 맛있고 게다가 영양소까지 다 갖췄다 안살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얘만큼 진짜 입에 이렇게 딱 맞는 감칠맛도 되게 돌고 대신 양은 쪽 적지만 그래도 정말 충분히 아주 퀄리티 좋은 한 끼를 드실 수 있어요. 요건 이제 유지어터 분들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세번 정도 혼자 이제 밥 먹기 너무 귀찮고 좀잘 챙겨 먹고는 싶은 분들에게 한끼 대용으로 먹기에는 아주 훌륭하고 이제 영양소도 잘 갖춰져 있는 칼로리도 낮은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다음은 짠! 이것은 막너신의 찹쌀룬입니다 밀가루 대신에 찹쌀이 들어가 있고 우유 대신에 두유가 들어간 좀 건강을 생각해서 만든 비건 베이커리, 다이어트 베이커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 가지 맛을 이제 사서 다 쟁여놨는데 저는 그중에서 이 몽블랑이랑 얼그레이가 저의 최애 맛이더라고요. 이게 까눌레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제 기준에 까눌레보다는 약간 까눌레랑 그 브라우닝 사이의 식감? 근데 굉장히 짠득 짠득하거든요. 우리 다이어트하면서 최대로 피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밀가루가 들어간 디저트들이잖아요. 근데 얘는 성분도 좋고 어쨌든 우리 몸에 좀더 건강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입이 터질 것 같다 할때 막아주기 정말 좋은 식품 같더라고요. 얘는 단독보다는 우유나 커피랑 같이 드시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요. 근데 제가 빵순이도 아니고 단 것도 안 좋아하는데 추천을 드릴 정도면 이거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아니고서도 평소에 드시면 그러니까 몸 건강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정말 좋겠다 싶어서 보여드리게 됐어요. 대신 당도좀 들어가 있고 칼로리도 조금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이어트 용도로, 도와주는 용도로 먹는다라기보다는 입터짐을 막아주고 단게 너무 땡겨서 미치겠다 할때 먹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해드렸어요. 다음은 요거 그릭데이의 그릭 요거트예요. 저는 다이어트를 하기 전부터 워낙에 그린 요거트를 많이 먹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아침에 뭐 사과 반 개에 삶은 계란 두개 정도 먹거나 아니면 요 그린 요거트 위에다 사과 반개 이렇게 썰어서 올리고 알룰로스 한 바퀴 뿌리고 어 그냥 먹거나아니면 그래놀라 조금 올려서 먹을 때도 있어요. 단백질 챙겨주는 용도로도 너무 좋지만 저는 그냥 그린 요거트 자체의 그 맛이 너무너무 맛있어서 정말 좋아하는 아침 메뉴예요. 그 많은 그릭 요거트 중에 왜 그릭 때이냐 하면은 우선 신맛이 정말 적은 편이에요. 요거트를 딱 먹었을 때 엄청 꼬숩고요. 그 알룰로스랑 다른 과일이랑 같이 곁들여 먹었을 때이 그릭 요거트가 정말 베이스를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꾸덕함의 정도인데 저는 어, 너무 꾸덕한 건또 싫고 적당히 그 꾸덕해야 되는데 이게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적당히 딱쫀득한그 농도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한 대여섯 개 정도의 브랜드를 먹어봤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그릭데이가 가장 제 입맛에 맞는 꾸덕함의 정도를 갖고 있더라고요. 방금 그릭 요거트를 보여드렸으니까 또요 그래놀라. 안 보여드릴 수 없죠? 이거는 그래놀라 하우스의 그래놀라 오리지널 제품인데요. 보면은 그래놀라 한 덩어리의 크기가 꽤나 큰 편이에요. 지금 또 먹어야지. 음, 음. 당연히 일반 오트밀보다는 조금 더 칼로리가 높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베이스가 오트밀에 뭉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오트밀 먹는 게 조금 힘들다. 너무 맛이 아무것도 안 와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놀라를 추천드려요. 대신 너무 막 많이 드시면 또안 되겠죠? 여기 다양한 견과류가 들어가 있어요. 해바라기 씨, 피. 칸, 깐, 깐, 호박씨, 아몬드, 호두, 마카다미아 이렇게. 중간중간에 크랜베리도 있어서 살짝 새콤한 맛도 나면서 얘를 이 그릭 요거트랑 같이 먹었을 때 진짜 맛있어요. 대신 주의하셔야 될 거는 바로 요 놈. 여기에 말린 무화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제가 치아가 약한 건지 제 이로는 도저히 얘가 안 씹혀요. 저는 이 무화과는 빼고 먹는데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가 가격이 비싼데 비싼 만큼 너무 맛있고 남편도 이거 너무 맛있다고 그냥 간식처럼도 먹고 우유에 시리얼처럼 말아서도 먹더라고요. 그래놀라 처벌이시거나 그냥 오트밀 먹는 게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에게 그래놀라 하우스 진짜 강추드립니다. 자 여기서 바로 콤보 나갑니다. 이거는 마이노멀 브랜드의 마이노멀 알룰로스고요. 당이 1g밖에 안 들어간 설탕 대신에 쓸수 있는 아주 건강한 재료예요. 그래서 설탕이 많이 들어간 그런 음료수들, 주스들, 스무디 이런 거는 우리 몸이 진짜 쫙쫙 설탕을 흡수를 한대요. 그 안타깝지만 피해 주셔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그 대신 집에서 저는 블루베리 스무디, 딸기 스무디, 바나나 스무디 이런 거 만들어 먹을 때 달달한 물이 놓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알룰로스 넣으면 그냥 이거 눈 가리고 어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이게 설탕인지 알룰로스인지 모를 만큼 그냥 맛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냥 정말 작은 습관이지만 설탕 버리고, 설탕 대신에 뭐 스테비아나 이런 알룰로스 사용해 주시면 확실히 드실 때좀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집에 요 알룰로스 하나는 꼭 구비를 해두시는 거 추천드려요. 다음은 짠! 이것도 다이어터들에겐 굉장히 유명한 필라반의 전보 오트 플레이크입니다. 저는 그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오트밀을 많이 먹으면서 살을 뺐던 기억이 있어 가지고 제 오트밀을 그이후로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죽처럼 먹는 그 오트밀 죽을 많이 먹었는데 그럼 진짜 그렇게 맛이 없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학생 때기도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막 다이어트 식품들이 현란하게 막 나오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는 미국에서 기숙사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막 그런 다양한 식품들을 막 찾아서 막 요리조리 해먹고 그럴 기회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후 오트밀은 너무 지긋지긋했는데 이 오트밀을 사용해서 베이킹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바나나를 워낙에 좋아해서 그런지 바나나 디저트를 좋아하는데 뭐 예를 들면 바나나 푸딩, 바나나 컵케이크, 바나나 브라우니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바나나랑 이 오트밀을 섞어서 코코아 가루를 올린 베이킹 레시피가 진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씩 따라해보기 시작했는데 거의 밀가루 넣은 거랑 비슷한 대신 조금 더 건강한 맛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맛있게 디저트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진 한 10년 만에 오트밀을 다시 제돈 주고 사 먹었는데 완전 다른 방식으로 베이커리로 이 오트밀을 사용하니까 진짜 이게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한 통은 거의 다 먹어서 너무 쭈글쭈글해져서 제가 두 번째 새로운 통을 이렇게 가지고 온 거고요. 또 보니까 베이킹 말고 오트밀죽, 뭐 미역이나 참치를 넣고 해드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오트밀죽은 제가 옛날 그 고등학교 시절이 너무 떠올라가지고 앞으로도 오트밀 죽은 먹을 생각은 없고요. 다른데 뭐전에 붙여 먹는다거나 베이킹을 조금 더 연구해서 이 오트밀 레시피를 한번 다음에 좀 맛있는 거 있으면 꼭 갖고 올게요. 얘가 식이섬유가 엄청 풍부하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할때왜 우리 화장실 못 가고 변비 생기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이어트 할때이 오트밀 챙겨 먹는 습관을좀 기르시면 다이어트 삶의 질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가루마 낫또인데요. 제가 나토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단독으로 먹는 것도 좋아하고 밥에 올려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근데 이나토가 진짜 한끗 차이로 엄청 비리고 역한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비린 맛, 역한 맛이 정말 없고요. 진짜 꾸습고 맛 나고 특히 저는 이나토의 콩의 그 식감이 되게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얘가 엄청 부드럽고 말랑말캉하게 씹혀요. 대신 간장을 다 부으면 좀 너무 짜더라고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는 겨자는 다 짜서 먹는데 간장은 3분의 1 내지는 반 정도만 뿌려서 먹는 편이에요. 낫또도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화장실 안하고 조금 힘드신 분들, 다이어트 시작하면서 변비 생기신 분들은 낫또 한번 꾸준히 드셔보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다음은 짠 그냥 일반 계란 같아 보이죠? 냉장고에 넣어둔 날계란이 아니라 실온에 둬도 되는 이런 반숙란이에요. 그냥 남편이 아침마다 삶아먹기 귀찮다고 그래서 시켰는데 처음에는 반숙란을 굳이 왜 시키지 싶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그냥 계란 한 7, 8분 삶으면 그냥 똑같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근데 이게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 <웃음> 깨졌어. 먹어야겠다. 얘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집에서 삶아 먹는 그 반숙란 보다 뭐 이상하게 훨씬 맛있어요. 물론 간이 살짝 돼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 노른자의 익힘이 아주 환상이더라고요. 막 아침에 진짜 급하게 나가야 된다. 혹은 운동 갔다 오자마자 단백질 섭취는 해야 되는데 나 너무 기력이 하나도 없어. 몸이 다 털려서 움직일 수 없어. 그럴 때 그냥 톡톡 까먹으면 되니까 확실히 편하긴 편하더라. 다음은 짠! 다이어터들에게 없으면 안될 필수 식품 중에하나인 샐러드입니다. 얘는 네떼 브랜드의 파프리카 샐러드인데요. 얘가 딱 이렇게 1인분, 한끼 먹을 양으로 포장이 돼와서 저는 간편하게 좀 식사할 때 되게 편하고요. 특히나 이 브랜드에 되게 다양한 종류의 샐러드가 있는데 저는 이 샐러드에 파프리카 들어간 게 가장 제 입맛에 잘 맞아서 얘도 거의 한열통 넘게 지금 재주문을 한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도 당연히 신선하겠지만 뭔가 이 네떼께 어, 파프리카나 채소의 아삭함? 신선도가 더 높다고 느껴져서 저는 이 브랜드를 계속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대신에 얘가 좀 보시다시피 양이 아주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배부른 1인분보다는 0.7인분? 0.8인분 정도라서 저는 여기에 항상 방울토마토, 오이, 닭가슴살 같은 거 넣어서 좀 가벼운 점심으로 한 끼를 보통 많이 먹어요. 저는 거의 매 끼니에 웬만하면 채소를 곁들이려고 해서 대용량으로 사놓고 이렇게 소분해서 먹을 때도 있지만 그냥 가끔 귀찮을 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아주 편하더라고 채소 많이 먹는 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나 1인 가구 분들은 요 네트 샐러드 정말 정말 추천드려요. 다음은 짠요거는 펩시 제로슈가 라임맛이에요. 아 이거는 사실 보여드릴까 말까 진짜 진짜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면 딱히 몸에 좋은 것도 아니고 막 제로 콜라, 제로 펩시 자주 드시라고 이렇게 권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저는 막 빵이나 단거 이런 거한 개도 안 땡기는데 언제 가장 막 입이 터질 것 같냐면 맥주가 그렇게 그렇게 땡기는 날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렇게 맥주가 마시고 싶을 때요 콜라 한잔 마셔주면 그 탄산이 주는 대리만족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제로콜라보다 얘가 훨씬 맛있어요. 얘도 똑같이 설탕은 들어가 있지 않고 라임맛이라 그런지 더 상쾌하고 뭔가 제로콜라보다 더 이렇게 막 약간 좀 이렇게 상쾌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근데 뭐 식당 가도 그렇고 제 주변에 대부분 이 펩시보다는 다 제로콜라를 훨씬 더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라인 맛안 드셔보셨으면 이거 꼭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진짜 맛있어요. 강추!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해줄 제품은 저의 다이어트 인생에서 생명수와도 같은 이 스리라차입니다. 사실 스리라차 아시겠지만 막 이만큼씩 뿌려 먹지 않고 우리 조금씩 찍어 먹잖아요. 근데도 이만큼 먹었다는 거는 말다 했죠. 닭가슴살에도 찍어 먹고 막 샤브샤브 온갖 뭐 버섯, 야채 그냥 다 찍어 먹는 것 같아요. 뭐 얼마나 착해. 칼로리도 제로고 게다가 저처럼 매운 거 포기 못하는 인간한테 청양고추와 스리라차는 진짜 꼭 필요하거든요. 얘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정말 추천드리는 만능 소스고요. 앞으로도 다이어트가 어느 정도 끝나고 유지를 하는 기간에도 저는 이 스리라차는 아마 평생 동안 먹지 않을까 싶어요. 다이어트 할때얘 때문에 진짜 어, 살았다는 라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스리라차 소스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안 드셔본 분 계시다면 저는 얘는 정말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컬리에서 자주 시켜먹는 저의 다이어트의 삶의 질를 올려준 제품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저거가 다 있어야지 다이어트하는 거야? 역시 다이어트는 돈이 많이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뭉독자들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얘네들은 정말 메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해봤자 일주일에 한 번, 두번 먹는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절대 이것들이 있어야만 다이어트를 할수 있습니다는 아니고 진짜 저는 메인은 항상 닭가슴살이나 그냥 집에서 밥솥에 현미밥 해두고 그거 조금이랑 아니면 고구마 거기에다가 샐러드 왕창 사놔서 소분해서 먹는다거나 그리고 요것들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저의 다이어트 삶의 질을 좀 올려주는 보조 역할 정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도 맛있는 다이어트 제품이나 레시피를 찾아내면 또 우리 농독자들에게 알려드리러 올게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린 또 얼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